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현재 30대 초반입니다. 와이프와 함께 둘이 가정을 이쁘게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한 14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근검절약 하셨죠. 한푼두푼 푼 모아 분당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돈을 더 모으기 위해 부모님께서는 그 당시 아파트를 전세로 놓았죠. 그렇게 모아가다 보니 서울 강북 쪽에 또 다른 34평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었습니다. 인테리어도 하나하나 체크하며 공사인부들과 이야기를 하던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께 우리 몇 밤만 더 자면 새 집으로 이사가냐고 물어봤던 게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분당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이사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웃긴 건 정작 우리 가족은 그때까지 정말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제 평생 외식한 기억이 칼국수 집버렸을때 두어번 간게 다입니다. 거기에 한 개의 대문으로 들어가면 총 다섯 개의 가구가 마당 하나를 두고 함께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푸세식이었고 말이죠. 총 다섯 식군이 대략 스무 명이 푸세식 화장실 한 개를 썼습니다. 방문은 창호지 문이었으며 면탄을 떼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면탄가스 때문에 위험했던 적도 있었지요. 여하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기에 집두 채를 마련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어도 거지같이 살면서요. 아무튼 이제 이사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중 집에 갔더니 어머니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 에 언론에서 주제가 나면 바보라는 식으로 주식을 하라고 내몰던 시기였습니다. 소액으로 큰 돈을 번 사람도 꽤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주식을 하셨습니다. 여윳돈 몇백으로만 하기로 했던 게 이미 우리가 구경도 하지 못한 집두 채은 손에 닿아보지도 못하고 빚만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산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리고 나 연탄의 푸세식 화장실 난방도 안 되는 창호지부 한 바당을 두고 다섯 가구가 사는 빌어먹을 집 정말 거지같이 살면서 모은 돈을 아버지께서 그 집을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하루하루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그 뒤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욕을 엄청나게 하시게 됩니다. 소리도 엄청 지르시고 이혼 얘기는 외가에서도 부추겼습니다. 그 당시가 제가 중학교 3학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주식으로 날린 아버지의 기증. 집두 채를 다 팔고 나서도 부족했고 어머니께서 사방팔방으로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받아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후 외가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 당시 살던 집보다는 그래도 사람 살만한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거기다가 우리만의 화장실 그것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요. 첫 사건이 있는 후 어머니는 항상 눈물을 지으셨고 별로 웃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안 만나고 벽을 두고 혼자 외로이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싸움의 빈도는 줄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속적이었죠. 그렇게 첫 사건이 터지고 약 5년 후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됩니다. 집에 갔더니 밖에까지 소리 지르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또주식을 해서 또몇억을 빚을 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얼굴을 핥히고 발로 밟고 욕을 하셨고 나날이 비일비재하게 되며 두 분의 싸움은 강도가 심해지셨습니다. 동생과 저도 하루하루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그렇게 날리고도 아버지는 남은 빚으로 주식을 하겠다. 이거 못하면 자기는 죽어버리겠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큰아버지와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인가가 떨어져 5년 동안 빚을 갚고 올해 초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이혼만은 막으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했죠. 사실 주식해서큰 돈을 날린 것 말고는 아버지도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혼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두 분이 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만약 누름이나 술주정, 폭행, 언행등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면 제가 앞장서서 이혼을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성인이 되었고 남자였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헤아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두 번째 일이 터지고 5년이 지나면서 어머니도 계속 일하시며 그래도 예전보다는 웃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찾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재산은 없지만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열심히 화목하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한 것 같다고요. 제가 그 뒤로 아버지 인증서와 도장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저기 유료결제까지 해가며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아씨 7천만원이라는 대출이 뜹니다. 정말 미쳐버리는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직장도 나가지 않고 아버지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쌍욕까지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발 좀 그만 제발 저도 좀 살고 싶다고요 이미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개인 회생을 하면서도 사금융에서 조금씩 대출받아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회생이 끝나고 큰 돈을 대출받아서 다시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다 날리고 500만 원이 남았답니다.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그디어 깨달았다. 이 500만 원으로 그동안에 날린 것을 모두 복구할 수가 있을 것만 같구나. 그러니 내게 두 달의 시간을 줄수 있겠느냐. 아씨 진짜 정말. 전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게 되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어머니가 어떻게 되실지도 두렵고 어머니 상태가 괜찮더라도 이혼은 당연하고 앞으로 같이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고시원이던 어디던 사시게 되겠죠. 너무 복잡해지기에 이미 대부분 날렸으니 500만원 그래. 어차피 다 날린 셈 치자 하고 두 달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제 3일 정도 남았네요. 3월 말까지이니 조건의 약속이 이 500만원에서 1원이라도 까먹으면 그만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어보니 이미 반토막이 나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약속을 번복하고 300만원으로 하잡니다. 또 재판 싸우고 저도 어찌할 뿌리가 없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사고를 치시고 나서 조건을 내건 뒤로 증권사를 알아내고는 사실 아버지의 계좌를 저도 설치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인증서는 제게도 다달려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중간중간 저 모르게 입금을 하고 있더군요. 계속 손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 손해가 안난 것처럼 주식 계좌에 은행 입금을 한 것입니다. 전화에서 따졌더니 엥뭔 소리냐 지금 내가 벌고 있지않냐 애비 바쁘다 그만 끊어라. 너 통화하는 사이에 매도 못해서 돈 날리면 책임질 거냐? 전화하지 마라. 발뺌을 합니다. 너무 미치고 팔짝 뛸 지경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내려와 정말 싸게 1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 7천이 대출이지요. 물론 대출을 일부러 많이 받아 두었습니다. 현재 보유 현금은 6천만원입니다. 기지 7천만원이고요. 와이프를 천사를 만났습니다. 와이프가 그럽니다. 어머님 충격또 받으시면 안된다고 우리도 눈물 나고 억울하지만 아버지의 빈 우리가 안고 가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린 기지 1억 4천입니다. 거기에 와이프는 임신중인데 내년에 아기까지 나오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등록금 및 키워주신 비용 강당셈 치며 어머니 더 이상 힘들지 않으시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제가 희생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의 평화는 깨고 이혼을 하게끔 신경 안 쓰고 아버지는 퇴거 조치되어 따로 살게 되도록 놔두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저는 천륜을 거스를 수도 없는 사람이다 보니 나이든 양반이 혼자 살게 되면 없던 병도 생기고 또빚지 생길까? 뭔가 모를 불안감에 도저히 선택을 못하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 있나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현재 아버지께서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셔서 딴데 많이 안 쓰고 빚만 갚으면 1년에서 2년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퇴직이 2에서 3년 남았지요. 빚만 갚다가 퇴직하고 조금 모으겠네요. 따라서 일단 퇴직 때까지는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빚보다도 받을 급여가 더 크니까요. 근데 왜 아버지 급여로 갚지 못하고 제가 안고 가려고 했냐면 아버지 급여는 어머니가 관여하시고 계셔서 조금이라도 비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바로 아시게 됩니다. 직장 때문에 신용불량을 만들 수도 없고 이혼 시 사망하게 되면 어머니께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한 받지 못합니다.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